하면서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한 파트고 그냥 파트야.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란 명제긴 명제인데 항상 참인 부등식을 이용한 명제야. 자 우리가 명제란 참과 거짓이 명확한 거잖아 근데 참인 녀석을 참인 명제라 하고 거짓인 것을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데 이때 명제는 항상 참 또는 거짓인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시기였어 참인 명제 중에 식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몇 개는 외워주면 좋겠고 넘어가 봅시다 자, 부등식의 증명 실수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야 아주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야 근데 이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하여라, 아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차야, 차, 차를 이용한다.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낸다.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다. 둘다 양수일 땐, 제곱한 것도 크다. 원래 큰게 제곱한 거보다, 제곱해도 크다. 원래 큰게. 루트 씌워도 크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씩 눈으로 봐주시면서 증명을 해나가도록 할겁니다. 실수기 때문에 제곱한건 항상 0 이상이다. 실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0 이상이다. 실수와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0 이상이다. 절대값의 합도 항상 0 이상이다. 이것들은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 기본 성질이라는거야 얘네들은 그정이지 정리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이것들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제. 오늘 거좀 짜증나 오늘 거좀 힘들어 소리가 하품할 정도로 좀 지겨워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0 이상인 수들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된다면 둘다 0인 것이다 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원래 숫자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수의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과 같고 곱해서 절대값 쉬운 것은 절대값끼리의 곱과 같다도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볼수 있어. 다음 봅시다. 여기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 제곱 더 했는데 0이라면 둘다 0이 고야. 고. 중요한 건 이거지. 절대값의 합이 0이라면 고야 고둘다 0이어야 한다는 거야 A, B가 실수일 때 생각해봐라 이게 실수부 허수부인데 0이려면 허수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B는 0이 고 A도 0이 다야 이제 우리 좀 알잖아 고와 거나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제 목소리가 수업하다잘 안들리시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세요 막 구조일충으로 막 외치세요 그럼 내가 수업을 잠깐 끊고 얘기를 할게 자 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쭉 볼게요 이 녀석을 증명해달래 이 녀석임을 증명하여라 다 이거기 때문에 A 빼기 B는 0보다 커 요거기 때문에 요걸 이용할거야 자 얘를 증명해야 돼 우리 아까 A가 B보다 큼을 증명하여라는 A 빼기 B가 또 0보다 크다라는걸 이용한다 그랬지 이게 꼭 A, B가 아니라 좌변 우변인거야 얘를 이항하잖아 성추잘안 보여 어, 이항하면 내가 글씨를 좀 크게 쓰고 싶은데 싫어 A, C 빼기 B, C는 0보다 큰을 증명하면 되는거잖아 이거를 뭘로 묶여? C도 묶이지? 그럼 A 빼기 B인데 이 녀석이 0보다 크단 말이야 이 조건에 의해서 C도 원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 0보다 큰 것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지지 그러니까 요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맞지 즉 굳이 써보자면 ac 커 bc를 증명하기 위해선 ac차 bc는 0보다 크다를 증명할 것인데 ac차 bc는 c 묶어서 a-b이고 이때 c가 0보다 크고 a-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c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 그러므로 a, c 커 b, c는 항상 0보다 커 얘보다 커 얘를 증명한다는 건 항상 이게 맞는 거야 글쎄 너무 가는가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오른 곳을 모두 골라라 자기억번잘 지켜보세요 여기에 양수 조건이 없잖아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안 되는 걸 생각해봐. 플러스 2, 마이너스 7은 이게 맞지만 플러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7의 절대값보다 작지. 당연히 안되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초등학교 때는 전부 양수의 세상에서만 살았어. 플러스에서만. 6년이 그러니까, 은연 중에 자꾸 양수에서만 생각해, 기억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으면 그 상응하는 조건들을 따져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 모두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 분명히. 그럼 절대 값을 씌우면 2가 3보다는 작아져. 그러니까, 양수인 조건과 음수인 조건이 틀리단 말이야. 오케이. 다음, 실수라 그랬어. 실수고 제곱제곱 더해서 0이면 a는 0, b는 0 거나가 아닌 고로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맞지. 실수인 상태고 이렇게 된다는 건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야. 근데 둘이 곱해서 부호가 다르지. 마이너스지. 즉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란 얘기니까 얘도 맞지. 정답이 디귿이야잉 요즘 소리 멘붕인데 표정이 아니야 어. 어 허가랑 백가 언제 왔어 허가 백가 언제 오셨어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간단 간단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때 얘네 둘 사이에 대소를 비교하래 실행 내가 어떻게 하러 다들 표정들이 자 AB 플러스 1 A 플러스 B 생각해봐봐 얘를 뺄수 있는지 생각해봐봐 또는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보고 나눴을 때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봐봐 그런데 A가 B보다 크,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건 A차 B의 0보다 크냐 0보다 같냐 0보다 장랄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얘를 빼볼거야. ab-a-b 플러스 1. 얘는 a-1 곱하기 b-1 이걸랑 요렇게 둘이 묶으면 a 의 b-1 마이너스에 b-1이니까 요렇게 된다고 괜찮네 그런데 말이야 얘가 넘어가니까 a 빼기 1은 0보다 크고 b 빼기 1도 0보다 큰 거란 말이다. 어허? 그러면 0보다 큰 것끼리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지금 라지 a 빼기 라지 b가 0보다 크니까 a는 b보다 크지. <웃음> 이거 답 쉽게 찾는 방법은 있어. 요 범위에 해당하는 좀큰 숫자 뭐 7하고 3뭐 이런거 넣어봐 곱하면 얼마야 이거 22거든? 얘는 10이야 당연히 얘가 커 대소 비교하니까 답은 나와 그냥 이게 만약 객관식이잖아 숫자들 몇개 넣어보면 끝난다고 안되는 숫자 찾거나 막 이래갖고 그러니까 막 부담 갖지 말라고 오늘거에요 내가 하는 말을 빨간색 요 플로우를 뭐 이렇게 느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되 부담은 갖지 마라 다음장 갑니다 얘를 증명해보래 얘가 라지 A고 이 내가 라지 B라고 했을 때 역시나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를 이용할거야 그럼 AB 플러스 C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요렇게 묶을거고 요렇게 묶을겁니다 어 누가 막손흔든것 같은데 무슨일있어 아니지 B-D 얘네 둘이 묶으면 C로 묶으면 D-B 근데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에 B-D C에 B-D 공통이 B-D 남는게 A-C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얘가 이항 되면 A-C는 0보다 크고 B-D도 0보다 큽니다 그 0보다 큰 놈들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놈은 0보다 커서 당연히 이렇게 될수 밖에 없지요 또 야매로 볼게 이게 맞나 틀리나 <웃음> 뭐 9하고 마이너스 1뭐 5하고 0뭐 이런거 넣어봐 AB 45 플러스 0 AD 0 마이너스 5 얘가 크네 야 파란색에서 끄덕임이 나오지 말고 빨간색에서 끄덕임이 나오고 파란색은 씩 하고 한번 웃어주면 되는건데 최선호 저 새끼는 파란색에서 씩 웃고 끄덕이고 있어 씨. 자 다음 야 혼자 지금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 부모님이 계시다 동그라미 어. 부모님이 계셔? 그러면 수업하다가 아 답답한 소리가 아니라 가끔씩 목숨 그 넘어가는 꺽꺽꺽 소리를 내줘, 내달라고 웃겨서 못참겠다 막 너무 즐겁다 라는 이런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너희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안심하신다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니 진짜 금요일날 나도 진짜 미친듯이 걱정됐어 특히 서, 수식이랑 윤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뻥이야 자 또 이거 봐야 되겠죠? 빼보면 A제곱 플러스 e a 뭐야 누구야 화면에 이거 누구야 어떤 새끼야 이거 노란색으로 그린 놈 누구야 이거 지워 이거 내가 못 지워 어, 누구야 자수하자 자수하면 살려준다 없어? 이거 잠깐만 허유나 아니면 백가람이야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학원 나올 때 한번 보자고 내가 범위 잡아냈다 내가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지 이거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야 됐지? 실수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조금 변형해서 A와 B가 서로 다른 실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A-B의 제곱이 0 이상이냐라고 묻는 거지만 A는 B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A-B의 제곱은 0보다 커져서 A가 B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봐야 돼. 어떤 부분이 조금씩 다른지 얘는 그냥 실수야 같은 같던 틀리던 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실수가 위에 풀이고 아래쪽 풀이는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잖아 서로 다르면 0이 될수 없다고 우지야씨 웃지마 되게 무서워 콧구멍 키우지 마라 더 무서워 다음장 이 녀석의 대소를 비교하랍니다 또 해보자구요 A에서 B를 빼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A차 B를 계속 사용할 거야. 앞에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A, B에 A 플러스 B야. 전개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을 먼저 생각해봐. 얘는 뭐냐면 이거에다가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인수로 묶여요. a 플러스 b로 묶인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뭔지 봐.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야. b야 이렇게야. b 제곱. 그럼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뭐가 들어와?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걸랑? 그런데 둘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될수 있어. A가 B 이상이라는 거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에 A는 B가 아니라는 다 조건이 들어가면 large A는 large B가 될 수는 없겠죠. 이게 될 수는 없겠죠. 늦게 들어오신 유나허 최연우 1110백가람 C께서는 화면을 켜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대소를 비교하래. 야 봤더니 골치 아파. 우리 A에서 B를 빼는 걸 주로 사용했잖아. 근데 이걸 빼기가 좀 힘들어. 연우는 누구랑 채팅을 하는 거야? 아 휴대폰으로 화면 아아아 아, 아, 연우가 그래서 화면이 두개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시발 맞춰놓고 들어왔는데 아 오타가 나서 시간이 잘못 나와서 시발로 보이긴 했어 미안해 지금 시우의 화면 앵글과 연우의 화면 앵글이 거의 같아서 앵글 구도가 완전히 거의 같은 같은 몰카 화면이라 좀 당황스럽긴 해 어. 가장 좋은 앵글은 어 소리가 소리 소리와 얼굴이 다 보여서 제일 좋긴 해 근데 소리한테는 부담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소리 앵글이 제일 좋아 그 다음 성주 우재는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콧구멍이 너무 커보이고 아니야 아니야 우재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너의 다른 각도를 보고 싶진 않아. 자, 다시 돌아옵시다. 보기 5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A에서 B를 빼는 걸 생각을 했어. A에서 B를 빼는 건데 A에서 B를 빼서 푸는 건데 빼기가 애매하잖아. 절대값이랑 루트니까. 그러니까 뭐할 거냐면 야,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앞쪽에 쭉 넘어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어딨지 너희가 그냥 무심결에 넘겼던 당연한 말인데 여기 있어 여기 둘다 양수일 때둘다 양수일 때 이거는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여기 써있어 즉 A가 양수고 B도 양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 그러냐? 얘는 제곱해서 넘어오면 이렇게 되거든. 얘는 a-b에다가 a-b를 곱하거든. 근데 얘가 양수라며. 이거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여야지. 우재야 뭐야 화면상에서 왜네 몸이 떨려 왼쪽팔이 그럼 안돼. 너희 새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건데 즉 얘를 뭐 하겠다는 거냐면 제곱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걸 비교하겠다는 거야. 즉 a를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두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얘는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지? 이거 제곱하면 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자. 얘가 뭐냐면 그냥 a제곱이고 얘가 뭐냐면 곱해서 절대값 한거랑 같으며 얘는 그냥 b제곱인데 여기서 얘를 뺀거잖아. 그럼 뭐가 튀어나와? 두배 ab가 튀어나와. 맞지? 그러면 얘가 이 절대값 ab야. 얘 0이상이잖아. 절대값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상이기 때문에 A-B도 0 이상입니다가 나와야지 지금 소리 앵글은 거의 뭐 90년대 그 얼짱각도로 약간 그 비련의 여주인공 포스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우제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 굉장히 응응했어 자 다음 찬 갑니다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하랍니다. 역시나 그냥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야매로 한번 해볼까? 야매로? 어차피 양수잖아. 뭐넣어봐 3. 루트 4랑 4랑 누가 커? 얘가 크지. 양수야 양수. 같아지는거는 0이어야 되거든? 루트 1이랑 1은 같기 때문에. 즉 양수기 때문에 답은 이게 나올거야. 근데 우리 풀어보자고요. 그냥은 안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한번 해볼거니까 a제곱은 a 플러스 1 b제곱은 a 플러스 1의 전체의 최고 요래 요래 나올거거든요 요래 요래 그럼 둘이 a 플러스 1로 묶여요 남는게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게 남을거예요 그럼 앞에 a 플러스 1어 잠깐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얘는 뭐가 되는거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아 이상해 미안해 농담이야 얘가 0보다 커 양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당연히 1보다 커서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는거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 얘는 0보다 작아 둘이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작아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 그래서 A는 B보다 작아. 선우, 오케이? 연우 아픈 건좀 나았니? 네 동생 연우. 마이크 끄고 혼잣말 하면 하나도 안 들려. 오케이. 다음 장 가겠습니다. 둘의 대소를 비교하랍니다. 시댕, 이거, 야, 이거. 우재야, 이거 진짜 하면 돼. 6을 6번 곱하고, 3을 10번 곱하면 돼. 근데 아마 그러다가는 손뻑 부러질 것 같아. 자 이거는 지금은 할건 아니지만 지수의 표현이잖아. 낙염이 날 거야. 내가 지수 존나 싫어한다는 거. 미안. 욕을 해서. 지수 형태의 표현인데 이때 이걸 비교하려면 간단해. 밑이 같거나 지수가 같으면 돼. 뭐야 백가람은 뭐 어디에 개로 환생했어? 잘봐 여기 밑치 같은 두 수야 9와 9인데 여기가 5고 여기가 2면 당연히 얘가 크잖아 근데 2하고 5인데 여기 지수에 100이 있고 여기 지수에 100이 있어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똑같잖아 그럼 맞출 수 있다니까 2를 100번 곱한게 크겠어? 5를 100번 곱한게 크 당연히 5를 100번 곱한게 크겠지. 그럼 이거는 둘 중에 간단하다고. 밑을 6이랑 6으로 맞추거나 지수를 6과 10을 다른 숫자로 맞춰주는거야. 자 어떻게 할거냐면 잘 보세요. 6과 3을 같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 밑을 전체 같게 만드는 방법은 힘들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수를 같게 만들거야. 지수를 6의 6제곱에 5제곱은 3의 1 0제곱에 3제곱과 같을, 같아질까? 달라지지? 미안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잠시 내가 딴소리를 했어. 헛소리를 했어. 이해해. 얘가 A이고 얘가 B인데 나 갑자기 왜 잠깐만. 잠깐만. 나 뇌, 뇌절 왔어. 뇌절 왔어. 지금 백가람 화면에 강아지가 뜬거 보고 뇌절 왔어. 낙여기는 어디 갔어 지금? 다시 어디 갔다 오는거야 지금? 어나 뇌절 왔어 뇌절 뇌절 자 지수를 맞출건데 6의 3제곱의 제곱으로 맞추거나 이거랑 3의 5제곱의 제곱으로 맞출 수가 있다 우리 지수법칙 중에 a제곱의 3제곱은 a의 2곱하기 3제곱으로 쓴다 즉 a6제곱이다 는 것은 이렇게도 써지지 그러면 a6제곱에 1제곱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6이라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요걸 맞추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6의 3제곱이 크냐 3의 5제곱이 크냐로 나온거야 우리 6의 6제곱은 못하고 3의 10제곱도 계산은 힘들지만 6의 3제곱은 계산할 수 있어 216이라고 3의 5제곱도 계산이 가능해 얼마? 243이라고 그럼 다시 쓰면 216의 제곱이 크냐? 243의 제곱이 크냐?로 변한 거잖아. 이쪽이 당연히 크다고. 그래서 6의 6제곱보다 3의 10제곱이 큽니다. 됐지? 자, 익힘으로 가봅시다. 어, 어, 어, 어.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구하여라 했어요. 자, 볼게요. 두 실수 A, B야. 현재 절대값인데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가 A, 이거를 증명하라는 건데 A제곱 빼기 B제곱을 증명할 거야. 그럼 A제곱은 결국은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B제곱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야. 절대값을 씌워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기 때문에 이 결과는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이며 뒤에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 a 가 아니라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아니라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날라갑니다. 즉 e a b 마이너스 e 절대값 ab 하품들 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로 나눠버리면 결국 나는 A, B랑 절대값 A, B랑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넘어오려면 생각해봐봐 이 안에 있는 A, B가 0 이상이면 그냥 절대값을 벗어서 같아지잖아 A, B라는 게0 이상이면 둘이 같아진다고 맞나? 우리 절대값 A가 나오려면 둘중 하나인데 안에 있는 게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거야. 풍산 빡빡이 연필로 머리 금방 긁고 그래도 우재가 귀 머리를 안 만지고 있어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이 값은 플러스 또는 0이야. 이 값은 AB의 부호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도 됐다가 0도 됐다가 마이너스도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거야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A 그럼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A B는 이거 근데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게 증명을 한 거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라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를 곱해서 이게 되어야 한다 이게지. 그래야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올 거니까, 0이나.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봐봐. 등호라는 게 나오려면 절대값 A, B가 뭐가 돼야 돼? 그냥 A, B가 돼야 돼. 맞지? 그냥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게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0 이상이어야 한다고. 빨리 빨리 넘어가. 다음 장. 다들 힘들어할 땐 튀어 튀쳐 마플 트강 패스. 아, 다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어. 다음 두번째 부등식 절대 부등식 무슨 부등식 보통 절대 부등식 따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데스크쌤도 출근 안했어 아직 여기 학원인데 아. 외롭다 가상 배경을 없애면 불 꺼놓고 혼자 외롭게 이러고 있다 그래서 바다로 보이려고 이러고 있는거다 서럽잖아 이러고 있으면 오늘 남한고신장군는등원해서공부하니까 안나오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경이는 온라인으로 들어와버리고 우제는 입술만 나오는데 입술이 겁나 야한데? 보통 애들이 입술을 그냥 이렇게 싹씩 웃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식 웃고 있는데 우세는 이게 약간 길면서 이렇게 좀뭐 오리야? 미안해 자 절대 부등식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자, 다음 대표적인 절대부동식인데, 기본적인 거라고 하잖아. 기본은 뭐 하라는 거? 당연히, 외우세요, 야. 증명은 간단하게. 우리 요런 모습 있어. 이거, 이거 기억해봐.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네 모두 허근을 가졌어. 허근을 갖는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가지고 와볼게.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이 A는 하고 본다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판별식을 사용하면 0보다 작아져. B제곱 마이너스 4BC이기 때문에. 괜찮네. B는이라고. B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 A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4A제곱 이렇게 돼서. 오케이? Okay. 근데 만약에 A나 B가 0이면 등호가 들어간다 이게 B가 0일 때고 이게 A가 0일 때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과 닿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지 근데 닿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 모두 0이라는 거요기그 얘기 두번째, 이 녀석 완전 제곱식이잖아. A 뿔마 B의 전체의 제곱이 0 이상인거잖아. 항상 성립하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플러스 B가 0이거나 A 마이너스 B가 0일 때야. 이 안에 있는게 0일 때. 이 녀석 많이 봤어. 정말정말 정말 많이 봤어. 핑크빛이야. 땡겨온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는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차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제곱 제곱 제곱 더했으니까 항상 0 이상이고 0이 되려면 a는 b여야 되는데 b는 c여야 되잖아. 이게 0, 0, 0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등호는 이거일 때성립한다 힌트를 드릴게. 보통 여기서 너희한테 묻는건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데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 절대 부등식의 80%야. 근데 시험에 나와봐야 한문제야.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이거 보세요. 1번에 대한 증명입니다. A-2B의 제곱이에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 이상입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a는 2b일 e, 때 성립합니다. 밑에거 두번째 저 녀석은 a-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얘가 0 이상이에요. 왜?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얘와 얘가 0일 때 A-B가 0이면서 B도 0일 때즉 A는 B는 0일 때 독립합니다. 자, 부담 갖지 마라. 부담을 내려라. 왜? 학교에서 증명문제 나와야 하나야. 한개 또는 수행으로 볼거야. 수행은 나랑 계속 연습하고 대비하고 어떻게 쓰는지 작성해서 가면 되고 증명문제 하나 나오는 거는 귀류나 대우나 여기 절대부등식 증명 요세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야 학교쌤이 증명문제 너희가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증명문제 어디서 나와요 어 증명문제 절대부등식에서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단 객관식으로 푸는 게 문제란 말이지 객관식이나 서술형 단답형에서 중요한 건 뭐야 빠르게 맞는지 틀리는지 찾는 거랑 단답형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 찾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다음 별표 100만 개 나왔다 드디어 정확히 100만 개야. 별 3개 그리고 100만을 곱하고 3으로 나눴으니까 별표 100만 개 맞지? 중요하다 나 별표 100만개 쳐본거 거의 없는것 같아 자이 조화평균은 안할거야 조화평균은 안할거야 얘는 안봐도 돼 안봐도 돼 자 유심히 봐줄 식은 이것과 이것인데 우리 과목 같은 경우 과목의 성적 국영수세 과목의 성적을 낼때 국어가 50점 수학이 80점 어? 영어가 파, 영어가 80점 수학이 70점이라고 하면 70점? 또 그런데 70점이라고 하죠. 어, 나는 왜 그래 래 80점이라고 하자. 이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50에다가 80에다가 980을 더하고 나누기 몇 했어? 3했지. 그치 이게 흡사 저런 거 같지 않아? 중점 구하는 거랑 무게 중심 구하는 방식이랑 같지 않니? x 좌표들을 다 더해서 그것을 개수로 나눴단 말이지? 이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적인 평균. 자 여기 피처링을 조금만 가하자면 수학 일이 끝나는 방법 쉬가 아니라 수학 일이 끝날 때 수혈에서 등차수혈의 중앙 등차중앙이랑 이어져. 지금은 별 필요 없으니까 파란색은 잊어주세요. 자 근데 이랑이랑 어... 2랑 2랑 뭐 6랑 이 있어. 아니다. 이렇게 할게. 2랑 8이 있어. 2랑 8. 두 개지. 산술 평균을 내봐라. 라고 하면 산술 평균은 둘을 더해. 나누기 2해. 그래서 5에요. 이러거든. 어. 기하 평균은 기하 평균은 곱해 둘을. 곱했어. 두자두 개를 곱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리려면 루트를 씌우겠지. 루트를 씌운다고. 그럼 얼마야? 4야.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야. 이 기하 평균은 나중에 등비 중앙에서 나올 거야. 큰 의미 없어. 증명은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 더해서 나누고 2한 것은 곱해서 루트 씌운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변형해서 외운다.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변형해서 외운다 더한 것은 두배 루트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 제일 진짜 미치도록 중요한 거는 이거야 양수에 대해 조건이 나와있어야 돼 무슨 조건에서 출발한 거야 양수 AB에 대해 출발한 거야 그럼 이게 성립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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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요 a-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 0보다 크고 이걸로 볼수 있다고 이걸로. 그럼 얘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볼수 있다고 전부 양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뭔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야 그럼 뭔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라고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데? 루트 A가 루트 B일 때둘다 양수니까 A는 B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지 자세개짜리는 눈으로 반놓시고 필요하실 때 써먹으시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준 주... 소라 눈떡 화면을 켜놓는 이유가 지금처럼 졸면 내가 소리라도 쳐서 깨울 수가 있어 유나랑 가람이는 얼굴이 전혀 안 보여. 내가 깨울 수가 없어. 연우랑 시우는 손가락이 졸을순 없잖아. 그러니까 손을 내는 눈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야 돼. 어, 연우는 손가락이 계속 움직여. 지금 시우도 지금 움직여. 알아, 안마, 시우야. 응, 움직이는 거 알고 있어. 응. 유나는 이마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마가 사라지면 조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문제를 냈을 때, 거기에 들어있으면 요거 한 번씩만 쓰면 되고 중요한건 이거 두개짜리 이거 진짜 별표 1 0 0만2물 이런거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어볼게 너희가 이전에 풀었던거야 담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울타리 이렇게 만들거야 이 울타리의 길이는 20이야 총 울타리의 길이가 20일 때이 넓이가 넓이가 뭐? 최대가 되게 하래 최대가 되게 하는 가로와 세로를 모두 구하세요 뭐 이런거 최대값과 다 구하래 자 그럼 나는 여기를 x라고 놓을거야 그럼 여기도 x일거니까 여기는 20-x겠지 그전에 풀던거 그럼 넓이는 x에다가 20-x를 곱한다는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0x 위로 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딘데 x가 얼마일때 10일때 맞니 여기 2x구나 여기가 5가 5일 때 그럼 5를 돌려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으로 넓이는 5, 50이야 50이 최대값이고 세로는 5고 가로는 10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산술기하로 어떻게 푸느냐 잘 보세요 1이을 a b 그러면 2a 더하기 b잖아 얘가 얼마야? 20이야 맞니? 그럼 양수 조건이니까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거 이두루 곱한 2AB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도 안간다는거야 이 전에 끝나 하여튼 넓이 이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이 곱한게 최대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어때야돼? 같아야돼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10이어야 될거 아니야 20이니까 즉 2A가 10이고 B도 10이니까 A는 5 B는 10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얼마? 50 이렇게 풀리는게 산술기야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중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보도록 할게요 양수 조건 나왔고 양수 양수 부등호 나왔으니까 산술기야 의심 a 플러스 a 분의 1은 크거나 같애. 두배 루트 곱한 거. a 곱하기 a 분의 1. 그러므로 얘는 2잖아, 우변은. 맞지. a두양수, b두양수. 양수, 양수 합한 거 부등호. b분의 a랑 a분의 b랑 더한 것은 두배 루트 곱한 거. 크같다. 약분, 약분. 이자다. 성림이지. 이게,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축 찾는 거 있잖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축이 어딘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 은좀 전에도 나왔잖아. 뜬금없이 갑자기 전혀 다른 파트에서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렇게 딱 나오면서 야, 위로 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딘데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 양수양수 산술기아 이렇게 나오는 파트야 항상 녹아져있어 모든 파트에 설탕처럼 자 곱해져있어 얘네가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산술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세요 합의 최소구 곱의 최대야 그래서 구령이 양수조건 나왔는데 합의 최소값을 묻거나 고배 최대값을 묻는다면 99.999% 산술기하야 다시 양수조건 나왔고 합의 최소값을 묻는다면 99.999% 산술기하야 양수조건 나왔고 고배 최소값을 묻는다면 마찬가지야. 합의 최소 미안, 곱의 최대 그럼 문제를 봐. 가만히 봤더니 여기 곱하기지. 곱은 뭐였어? 합은 최소 곱은 최대여야 산술기하라 그랬지 산기로 간다고 그런데 여기 곱이야 문제가 있어 그럼 경계해봐 전개 1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4거든 다시 쓰면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5야 손우 누구 왔었어? 어머니 잠깐 들어오셨어요. 아 빨리 나가세요 했어? 이런 불효자 어머니 같이 수업하세요 하고 잠깐 등장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자 얘를 전개했어 왜? 곱인데 곱은 최대여야 되는데 최소란 말이다 싫어 그래서 얘가 합의 형태가 될수 있도록 전개했어 전개했더니 얘는 고정된 수고 이거잖아 a 더하기 a분의 4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곱한 것. 맞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a 더하기 a분의 4는 크거나 같아 4보다 근데 여기 5가 더해져 있으니까 5까지 더해주면 우리가 원한 이 식은 최소값이 9다. 무제도 관심 가지려고 자꾸 고개를 뒤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곱 최대 양수조건 오케이 산술기하 다시 뭐라고? 곱 최대 산술기하 양수조건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 X 플러스 Y가 주어졌어 크거나 같애 두배 루트 곱한 것 근데 이 자식이 뭐야? 10이야 맞지? 2로 나눠 5 루트 X Y 제곱해 25 X Y 그럼 최대값 얼마? 25 근데 알아도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가지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가 어때야 된다고? 등호 성립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 둘이 같은 거였어. 언제 성립해? x가 5이고 y가 5일 때 x5, x5. 그럼 xy 곱한 것은 얼마? 2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빨리 올수 있다고. 다음장 양수 양수 곱이 주어졌고 합의 최소값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 것쓴 두배 루트 1은20즉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 20보다 그래서 최소값은 20 그런데 쇼컷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10, 10이잖아. 자, 문명 얘기한다. 여기서 진짜 잘못돼서 가는 애들이 있어. 정말 잘못 푸는 애들. 2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묻는 경우가 있어. x, y 곱한 게 100인데, 50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최소값이야. 양수조건이야. 자, 그러면, 우리 우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 루트 50. 루트 50. 일로 와. 그래서 2루트 50에다가 루트 50을 더해서 3루트 50 다른 말로 15루트 2 선생님 저 맞았죠? 안돼 박수치고 있잖아 굳이 지금 이렇게 풀면 안된다고 절대로 얘랑 얘가 같을 때라고 A 플러스 B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AB 얘랑 얘가 같을 때야 EA랑 B가 같은 거라고 EA랑 EX랑 누구랑? Y가 같은 거라고 지금 그럼 2를 곱해 주자. 100. 그럼 2x가 10이고 y도 1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20으로 나와야 돼. 우제처럼 풀면 안 돼. 절대로.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2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2x, y 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50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다. 누가 들어와? 100이 들어오는 거지. 20 들어오잖아. 일단.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줄여서 앞글자를 따요. 코시라는 애랑 슈바르츠라는 애가 같이 만들었다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우제랑 연우가 만들었다고 하면 우제 연우 부등식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불러? 우연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코슈 부등식이야. 두 번째 글자 따면 안 돼. 두 번째 글자 따면 제우 이상하잖아. 두 번째 글자 따면 시바 부등식이 딱욕 나온단 말이야. 안 돼. 첫 번째 글자만 따라고. 자, 코시슈 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무슨 조건? 실수 조건. 성주야, 집이지. 마스크 벗어도 돼. 마스크 벗어도 돼.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라인을 타고 전파된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어. 입모양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가 화면으로 보이거나 여기 있으면 무슨 부등식? 코시슈바르츠부등 성주 화났다. 무슨 조건일 때? 그럼 실수 조건일 때 대답을 하는데 지금 너희가 음소거를 다 해놓고 있어서 실수라는 말이 안 들리잖아.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희 입모양이라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실수조건에 사용하는데 사용빈도는 수능에서는 제로예요 수능에 나온다가 아니라 수능에선 제로퍼센트라고. 안 나와. 나는 안해. 그럼 내가 이러겠지. 학교에서 하면 꼭 이야기해줘. 이거야. 근데 이랬더니 니들이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해. 어떻게 하냐. 잘 들어. 모양을 외워. 이 모양을 외워. 그리고 나서 내가 적용시켜줄게. 모양을 외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얘는 모양을 먼저 외워. 자 2차식 두개가 곱해진게 2차식 하나보다는 큰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거야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제곱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식으로 주어지는거야 a, b를 개수로 생각하면 편한데 개수는 아니야 x, y를 문자로 생각하면 편한데 꼭문자까지는 아닌거라고 오케이? 이건 통짜 2차식이고 각각의 2차항들의 곱이야이 모습을 기억해줘. 그리고 문제에 적용할게. 자, 이거를 해보래. 우리가 코시 슈, 자 실수조건 나왔어. 무슨 조건? 실수 조건. 그럼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게 코시라고. 코슈. 어떻게 생겼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곱해지면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이와 같다. 이거다. 그럼 범위를 구하래. 어? 이거 통째로 여기 주어졌고 이거 통째로 여기 주어졌고 얘가 얘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4 곱하기 9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 얘를 내가 구할 a라고 보면 a제곱이 작거나 같아 36 그럼 a는 6이랑 마이너스 6 범위는 마이너스 6 AX 플러스 BY 6.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좀 변형을 많이 시키기도 해요. 지금 두 번째가 변형이 된 거야. 자 실수 조건 나왔어. 잘 봐. 이거 힘들어. 요거좀 어려워. 헷갈려. 자 구조상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두번째 변화야 세번째 아니야 세번째가 힘들어 여기 뭐가 와야되고 여기에 이게 와야되잖아 구조상 동의? 동의면 손가락 오케이 동의 그러면은 수식이 모르겠어? 동어 여기 x 여기 y가 왔으니까 여기 계수들이 와야되는거지 그러니까 아까 상태로 보면 아까 거랑 모양을 비교하면 A가 1이고 B가 2인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얘가 얼마? 5 얘가 얼마? 5 그러니까 A 제곱이 작가나 같아 25그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두 번째 변신이야 두 번째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세 번째 3단 변신이 짜증나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요 일대 이것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게 세번째 변신입니다 혹시 다음장에 있나? 없지 자 이게 세번째 변신인데 봐봐 이 녀석이 어쨌든 우변에 가야 되는게 맞아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게 맞지 이거는 동이지 그러면 지금 얘가 와야 되는 게 우변에 여기 와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와야 되는 것까지 동의하겠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자요 상태에서 볼때 얘가 문자면 X의 개수가 얘잖아 얘의 개수가 얘야 이 녀석을 문자로 봤을 때 얘의 개수가 얘고 그게 여기 뒤에 써있는 거야 그러면, 봐. 이거 누구의 제곱이야? EX의 제곱이야. 맞지? 그럼 EX의 개수가 누구야? 1. X 제곱. X의 개수가 A야. X의 개수가 A였단 말이야. 여긴 EX야. EX의 개수가 1이야. Y잖아. Y의 계수는 누구야? 3의 제곱이야. 봐. 우리 지금 막 되게 집중하고 봐도 이해가 잘 안돼. 어렵거든. 그럼 이거 내면 공부 한 놈만 맞춘다는 거야. 우리 공부했어. 근데도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 얼마 재수없는 문제야니까. 굉장히 분익부 비익빈을 비익빈을 강조하는 재수없는 문제라고. 자 다시 봐. 내 말은 이거야. 여기 들어온 녀석이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e x 의 제곱이다는 확실한 거잖아. 전체 e x 의 제곱이다. 그럼 이 e x 의 개수가 누구냐고 여기서. 그게 1. y의 개수는 누구야? 3. 그게 이 앞자리에 와줘야 하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못 풀어도 수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수능 무관이야. 전혀. 네버. 상관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현재까지 기출문제 자체가 제로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담 갖지 말어 학교에서 하면 우린 다시 기억 살리면 돼. 근데 나는 문제 풀려서 연습시킬 거야.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질문해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동심원 위의 점이야.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 봐. 이점 A에 이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의 길이를 우리는 이 원에 뭐라 그래? 반지름, 그치? 반지름이 얼마야, 현재? 3,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원점 사이 거리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지. 두번째 B까지의 길이는 얼마야?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B까지의 길이는 2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얼마야? 4지. 자 그러면 우리 그 뭐야?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정보를 똑 떼서 일로 갖고 오고요. 여기 있는 정보를 똑 떼서 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있는 이 자식을 AC 플러스 BD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자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똑 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구조 아닌가? 가만히 보면 C를 문자로 보래? 그럼 C의 문자의 개수가 A인거고 D를 문자로 봤을때 D의 개수가 B인거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거랑 똑같아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촥촥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한것을 곱한것은 AC 플러스 BD의 전체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4구 36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될겁니다. 야 우재의 설레발 봤어? 와 왼손을 딱 높이 치켜들면서 어디서 있어? 카메라 어디 있어와 지는 다, 다 알겠다는 듯이 아우재 입술이 이렇게 생겼어. 보통 입술이 뭐 이런식이라면 좋은데 우제는 이게 조금 더 벌어져서, 여기에 이빨이 이렇게 보여. 씨, 웃는다. 이 상태에서 씨, 웃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가자! 유형 몇 개냐? 세 개? 세개 하고, 잠깐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3개하고 잠깐 쉽게. 봐. 양수, 양수 나왔어. 양수 조건, 최솟값 이런 거 부르니까 뭐 생각해야 돼? 산술기하 생각해야 되지. 근데 고의 형태야.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 전개하라고 그어 고분 최대값이잖아, 원래. 근데 고의최솟값 아, 말이 안 된다고. 전개부터 해야 돼. ab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1 즉, 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2. 맞지? 그럼 요것만 산술기야. 크거나 같아. 두 배, 루트 곱하면 1. 요것만 산술기야 한 상태로 옆에다 갖다 붙여봐. 그럼 누가 더더 해줘야 돼? 이자식 더 해줘야 돼. 플러스 2. 그니까 얼마? 2. 2가 최소값. 두 번째, 전개. 16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 더하기 1은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 더하기 17 이것만 산술기하 크거나 같애 두배의 루트 곱하면 얼마야? 16 남은거 17은8 더하기 17이니까 25 이 자식의 최소값은 2, 이 자식의 최소값은25 예, 어디가? 4뭐 무슨 일 있었어? 다음 장 자 이거지 길이가 1 0 0 m 인 줄이야 문제를 제발 읽어보자 너희 문제도 안 읽고 풀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대 나 일단 요거 X 요거 Y 그럼 넓이는 넓이는 X 곱하기 Y가 최대지 자 길이기 때문에 x도 양수 y도 양수 xy 곱한 것도 최대를 물었어 양수 조건의 고배 최대값 당연히 산술 기하로 가야돼 근데 이 100m라는 조건을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x가 몇개 있어 다섯 개 y는 몇개 있어 2y 얘가 100이지 됐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야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 얘랑 얘가 같아야 되지 100을 똑같이 둘로 나눴으니까 얘가 50 얘가 얼마? 50 그럼 X는 10 Y는 25 동의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데 X가 2개 Y도 2개가 둘레 아닙니까? 이거 될거고요 그래서 70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의 마지막 설명일 것 같아요. 볼게요. 변형 없어요. 지금 둘다 보니까 변형이 없어요. 그냥 이거고. 이거 이거잖아. 그치? 그니까 러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산수,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워만 놔도 어느정도 푼다고 한가지 변형을 제외하고는 28 7 곱하면 얼마야 6 5 올라가 196은 13의 제곱이네요 아, 14의 제곱이네 크거나 같아 a의 제곱 그래서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마이너스 14 될거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올 거잖아. 앞에 뭐가 와야 되겠어? x의 계수 3의 제곱 y의 계수 4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9여서 225는 15의 제곱입니다. 최대값 15 최소값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시간 1시 39분 1시 45분까지 좀 쉬세요 좀 쉬었다가 물도 좀 마시고 허리도 좀 피고 제일 좋은 액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으악 기지개 한번 펴면서 5분 쉬는 거야 물좀줘 하고 물한잔 마시고 으어어어어 이러고서 다시 들어오세요 우리 45분에 만납시다 45분이다 화면 켜주시고 다 들어오시면 그 손바닥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줌 기능 중에 손바닥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 손바닥을 보여달라는게 아니라 성주 박수치는게 아니라 손바닥 올려주십시오 손들어 주시면 돼요 손들기가 전원 다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재연우 우재시우 지우만 들어오면 되네요 어, 소리, 소리. 어, 네. 저기 온라인 학습 수업보상 얘기를 좀 할게 오늘 수업영상이 올라갈거야 올라갈건데 어 구독은 당연히 되어있을거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 꿀렁 한개 정립 오늘 수업영상이야 자기가 수업한 영상에 다른 영상에 댓글 달아봐야 꿀렁 포인트 정립 안해 그리고 과제 제출 정답 업로드 매스 플랫에 업로드 해도 업로드 만 해도 꿀렁일 이 정리 근데 과제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그리고 영상키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과제하는 영상을 과제를 푸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왜 저번에 소리나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이 양단나 해갖고 막 이렇게 올린 거 있잖아 공부합시다 영상처럼 수학과제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전송만 해주시면 꿀렁 다섯 개 정립. 독수리 하시는 분들은 독수리 일지를 제가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독수리방에다 올릴 테니까, 그거를 출력해서 작성을 하면서 독수리를 해주시는데, 작성해서 나한테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만 줘도 꿀렁 한개 정립. 적립. 그건 정립이고, 독수리 끝나면 별 생기면 두개또 정립되잖아. 그두 개가 세 개가 되는 매직인 거야. 그럼 만약에, 등원에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은, 있는 경우에도 위에는 똑같이 적용이 돼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그렇게 일단은 그 꿀렁의 지급 시기는 이 꿀렁들의 지급 시기는 일주일 또는 한달 단위로 정산해서 줄도록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뽑기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진행이 될 거야 오늘부터 하고 싶은데 내가 일단 온라인에 오랜만에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뽑기를 좀할 거니까 뽑기는 옥굴렁에 한번 시도인데 온라인 생중계로 할게 여기 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뭐 X축으로 3번 Y축으로 14번에 있는 걸 뽑아주세요 그걸 다 뽑는 거지 내가 그걸 뽑아서 카메라에서 안 빠진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딱, 딱 보여주는 거야 야 여기 있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발표해 드리고 사은품은 다 너희는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받는걸로 공정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확인유제가 저 위에 어딘가 붙어있겠구나 일단은 요거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했어요 한번 그냥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너희가 지금 답을 쓰지 말고 자 얘네들을 그냥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제곱을 할거야 A B인데 빼는거 안되니까 A 제곱 만약에 B 제곱을 할거란 얘기야 지금 음, 찾았어 좀더 키워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고 이걸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제곱을 해보라는 얘기지.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될 거니까 없어 지고 얘랑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거든. 플러스 2ab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근데 이거 어차피 양수고 뒤에 여기 잠깐만 e a b 플러스 e a b 자이 절대값 AB e a b 마이너스 요걸 한번만 비교를 해볼게 얘랑 얘왜 하는지 한번만 얘기를 해주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현재 없어. 만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튀어나오겠죠 그냥. 너희 오늘 절대값만 얘기하면 다못 알아듣는다. 그럼 AB 마이너스 AB가 되니까 0 되겠네. 근데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지. 마이너스 AB로 나오겠지.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AB인데. AB가 음수라며. 그럼 얘는 양수지. 그러니 얘가 양수 양수 돼버리지. 다시. 여기 가에 들어가는 거는 얘인데, 이걸 줄여서 절대 값 AB 플러스 AB로 봐도 돼. 자, 그럼 나눈거 나눠봐. 얘는. 띵, 띠리린, 띠리린, 띵띵, 띵띵. 얘는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안에 있는 AB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겠죠.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니까 AB 플러스 AB 6EAB 여 e 0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요식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위에서 등호가 성립했던건 뭐야 요것도 빼보자고 이렇게 등호 여기서 빼버리면 여기도 등호가 빠져요 그럼 여기서 A B가 0인 경우는 그냥 0 절대값 0 더하기 0이니까 0이겠지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 0이상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 내 커서 보이니 커서? 어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크거나 같은데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 이두 경우 이 경우 A, B가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어려워 여기 되게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랑 말이어서 힘들어. 확인 유제, 따라 해 주시고요. 이 다음 확인 유제가 3개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확인 유제는 따라 해 주시고, 뒤에 확인 유제, 확인 유제 3개지. 화규 3개. 해서 푸는 데 걸리는 시간 현재 1시 54분이야 2시 5분까지 고고 하고 까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떨어라 완전히 <목소리> 기론 <목소리> 그니까 러 얘네들 물어볼까? 물어봐야겠다 야 혹시 풍산고 금요일날 학원 간 애들 있니 혹시? 금요일날 얘네 친구들 중에 뭐 수학학원이던 국어학원이던 어떤 학원 간 친구들이 있나? 가면 안될거예요 그때부터 자가격리해서 1학년 전부 자가격리가 아니잖아 아 7반만 자가 격리였지. 그 그러니까 7반은 학교에서 자가 격리야 나라에서 자가 격리야? 나라 그치? 그 그러니까 7반 친구들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응. 응 그거는 이제 걸리는 건데 다른 반 친구들 중에 혹시 학원을 가거나 한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나? 알 수가 없나? 양다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데오케다 하셨죠? 그 제가 드린 프린트 중에 명제 C가 있어요. 명제 C 두 번째 프린트. 명제 B 프린트도 있고요. 명제 C 두번째 프린트하고 명제 B 프린트해보시면 어 명제 C 두번째 안드렸죠? 오케이 잘됐어 자 카톡으로 지금 명제 E의 C 카톡으로 명제 2C 보내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명제 B 보내드린거 있어요 하고 집합 b 도 보내드린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문제들 푸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확인유제 3개 다 하는데 4개 다 하는데 질문할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럼 변형문제 한번 볼까요 어, 요거 변형 요건 봐야 되겠다 244번 요 d j 뽕티스 바리 244번 잘봐 양수조건이라기보단 조금 틀리지 자 생각을 하는 기준인거야 얘가 양수조건이야? 아니야 양수조건은 얘가 이항된 얘가 양수조건이지 그게 여기 있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빨간색의 해석으로 인해서 양수조건 나왔고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가 맞지 아 여기 페이지는 산술기하 푸는 페이지여서 산술기하가 다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는 두배의 루트 곱한 거에서 소거되는 꼴을 많이 봤잖아요 약분 되는 거. 근데 약분이 안 되니까 약분이 되게끔 조정을 해줘야 돼. 어떻게?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9에 a-1 a-1분의 1 더하기 여기 몇 해주면 식이 똑같을까? 손가락으로 표시. 그렇지, 9를 해줘야 원래 식과 똑같겠지. 여기 마이너스 9가 됐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9를 해줘야 원래 식과 똑같아지잖아. 그럼 크거나 같아두 배로 두 배야 머리 그만 꽈. 곱하면 9 더하기 요거 있었죠. 9. 그래서 15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지. 첫번째 힌트는 첫번째 힌트는 얘가 양수조건이 아니어서 바꿨더니 A-1을 찾아봐라였어. 그렇게 못봐도 두번 첫번째 힌트는 분모에 A-1이 있으니까 약분되는 형태가 되어야 돼. 나경이는 두다리가 위로 올라온 상태로 꼬고 앉으면 잘 풀려요? 죄송해요. 뭐라고 안할게요. 다음거 똑같애. 요거 맘에 안 들어서 이양 해주면, X 플러스 1이 0 이상 양수 조건,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려면, X 플러스 1 생기고, X 플러스 1분의 9. 뭐 해줘야, 빼기 몇 해줘야 원래식이 될까? 손가락. 오케이. 오케이. 크거나 같애두 배, 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 9. 그리고 빼기 1이지. 그래서 5가 되겠죠. 최소값이 5. 야 근데 그때의 그때의 라 그때의 X값 잘 봐봐. 문제 형태를 봐. 이렇게 된 거잖아.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1이 크거나 같아. 5. 최소값이라는 건 등으로 바뀌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6이겠죠. 얘네들이 어떨 때, 어떨 때 최소라고 그랬어?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이 덩어리랑 약분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6이니까 얘가 3, 얘가 3일 때, 즉 X 플러스 1이 3일 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하나 찾았지? 난 화내지 않아 분노를 하지 않아 그냥 힘들어 온라인은 온라인은 좀 힘들뿐 자, 다음 요거 아까 했고요 어? 발전 문제가 없었나? 발전 문제 어디 갔니? 없어? 오좀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자, 변형 문제 확인 유전 변형 문제야 확인 유전 너희가 풀었어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요 얘 부피가 얼마야 3xy지 아니구나 어 거기서 얘를 뺀거잖아 a의 부피는 빼기 1을 했더니 얘가 47이야 즉 xy 곱한 것은 16이야 그럼 이 A의 건넓비는 얼마야 이거지? 오케이? 야 너희 그거 알아? 요 A, 요, 요 녀석의 건넓비랑 요거의 건넓비가 같다는 거 알아? 요 면을, 요 파란색 면을 떼갖고 앞으로 쭉 땡기잖아? 여기다 메꿔 빨간색 면을 쭉 땡겨 여기로 여기를 메고 밑에 있는 면 채워서 위에다 메꾸면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A의 건넓비와 옆에 있는 이두 녀석의 건넓비는 같다고 건넓비가 부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건너비는 밑에 있는 xy가 몇 개? 두개 옆에 있는 3x도 두개 3y도 두 개니까 이게 건너비야 동의 건너비의 최소값인데 잘 봐봐 이게 로 들어가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6x 플러스 6y 플러스 32의 최소값이야 문제에서 얘기도 안했지만 어쨌든 양수 양수 조건에 x도 양수 y도 양수고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라는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딴건 다 필요 없고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거 x y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x y가 얼마라 그랬냐면 1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8이죠 얘를 어떻게 바꿔야 얘가 돼? 양변에 곱하기 6을 하고 더하기 3 2를 하면 되겠네 동의 80이 정답이죠 이거 단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손가락 오케이 안 써야 돼 문제의 단위가 없어서 다음 거. 그 어, 이건 발전이 있다. 우리 발전까지는 하지 말까? 아니야, 해도 돼. 이거 이거는 이거만큼은 바이블이 조금 더 어렵다. 바이블은 얘가 숫자 바꾸기가 아니야. 그 표현 바꾸기 문제 정도야. 아니, 예제에 있어. 생각을 해 보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돼. 조금만. 이 전체 길이가 사야 이걸 접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었어. 저번에 시우가 갖고 와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 종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야 이런 물물 바지가 되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는 거야. 두줄기 물이 나오도록 물 바지가 두개가 나오도록 만든대. 자, 그러면은 나 요거 x 할게. 그럼 x가 네개지 y는 두 개야. 그러니까 4X 더하기 2Y는 얼마여야 돼? 96 그런데 지금 이게 XXXXYY니까 이 녀석의 단면의 면적은 두 직사각형 넓이 합니까 2XY 되겠지 최대값이지 당연히 길이니까 X 양수고 Y도 양수지 양수 조건 나온 상태에서 고배 최대값 산술기하지 맞지 산술기야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를 주축으로 가는게 아니야 항상 합의 주축으로 가야돼 얘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거 누구 얘네 둘이 곱한거 8xy 양변 2로 나누면 48 루트 8xy 제곱하면 48 곱하기 48 8xy 8로 나누면 xy 작거나 같애 6 곱하기 48 288답 아니야 답은 2xy야 2 2 그러니까 2를 다시 곱해줘야지 그래서 576뭐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이 어떨 때 같다 그랬어? 얘네들이 어떨 때 최대라 그랬어? 같을 때. 그러니까, 2Y가 96이고, 4X도 96일 때. 즉, Y는 48이고, X는 24일 때. 맞지? 아이고 잘못, 잘못해도 항상 얘네가 48일 때 각각이 48일 때지 96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나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야. 너희도 흐트러지겠다 야. 얘가 12고 얘가 24일 때 그래서 2xy는 2 곱하기 12 곱하기 24 로 576이 된다고 다음 변형 문제 요런거 요런거 요런거 힘드니까 자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걸 해볼게요 요기 A 아 이거 아니야 요기 A 여기 B 그 직사각형 둘레는 2a 더하기 2b지? 맞아? 근데 내가 알수 있는 식은 뭐야?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0루트 2 맞지? 그럼 이 넓이 이, 이거,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뭐 있니?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이거 보고 떠오르는 사람 이름 다섯 글자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00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 두개 코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거 이거 두개 떠오르는 거 그럼 이거지 2a 더하기 2b의 전체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 여기에 이의 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이 와야 하고 요 녀석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8 0 0이고요 여기 8입니다. 얘가 80의 제곱이니까 최대값은 80이 되야합니다 발전 문제 안해. 와발전문제 안한다 좋아 행복해 자 현재시간 2시 18분 영상은 여기서 종료할거거든 질문있을때 질문만 녹화할게 영상은 여기서 종료할거고 업로드를 바로 실행을 할거고 2시 23분까지 쉬었다가 23분에 우리 만나서 내가 올려드린 명제 2시 이거 풀 겁니다. 몇 시까지? 3시까지. 3시에 끝날 거예요. 오늘.